앞에 나와가지고 발을 한 발짝떡 내딛으니까깐 신님 돌아가셨다고 어? 대종을 갖다가 꿍 울리는데 종소리가 와가지고 신랑 덜미를 와서 덥썩덥썩 자꾸 잡는 것 같더라는 거라 그래 와가지고 태어난 게 그래 이제 그 뚝하니 딸내미를 태어났다니 태하 어 신님이 틀림없이 그때 와서 묻어왔는 게 이라고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태어싱이어떻 남자가 안 되고 여자가 되나 태어싱이술 많이 먹고 말이지. 술 많이 먹었으니오입도 들어 했겠지 뭐. 어쨌든 간에 개행이 부실하니까 막검 금생에는 비군이가 됐었단 말이야. 비군이가 돼가지고 50, 60, 50, 60년 동안 고생 좀 했거든. 고생 좀 하다가 그 금생에 몸을 버리고서는 미국 가가지고 부잣집에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직 엄마가 5년 동안을 시집간지 5년 동안을 자식이 없어 아무것도 태어나지를않아 그래서 큰 걱정을 하고 있는 판인데, 딱 가서 아들로 태어났으니만 그 집에서 좋아죽고 있는 야단났 지금 기게 좋아해가지고 야단 나기는 났는데 사진을 가져왔어요. 사진을 가져왔는데 뭐 얼굴이 참 어서 비슷해 눈가리하고 뭐다 뭐다 많이 닮았어. 아가. 근데. 그건 좋아하기는 지금 좋아하지만은 20년 후에는 그 틀림없이 또 중대로 올 모양이니까 좋다라 말지 좋기는 20년만 좋아그 이상은 더 좋지는 못할 거란 말이야 예? 하바드 대학 졸업하고는 딱 중대로 올 모양이니까 어차피 재주가 없지 <웃음>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일념정신이 성정각이라그한 생각 챙긴다는 것이 그렇게 수성하고 미묘하다는 것을 직접 그 체험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인이, 개인이, 유리니 뭐 입으로 막차트를죽게를 싸우면 그건 뭐합니까? 뭐 누가 몰라서 못 하나? 다 알기는 아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고대 참 내다시 네 되어버리는 거. 내 것이 돼야서 진짜 아는 것이지 안다고 하는 것은 응? 내 것이 되지 아니하니까 알았다고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그것이 둘이 아닌 경기 선과 유리 둘이 아닌 경기라야 진짜 선이요 진짜 유리 될 것이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 이문 중에서는 어쨌든 세세생생이라 소리를 우리가 항상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세세생생 생생세세 이 세세생생 생생세세 소를 항상 쓰고 있습니다 금생 일이 우리, 우리 홀라 깎고 이게 중등 중노로 이런 이세상에중노로 한다는 자체가 이게 금생사가 아닙니다 다전생사로말미암아서 금생의 머리를 깎고 중등계지 예시, 숙식 선근하여 감사 입어라 다 숙세 선근 인연을 심었기 때문에 이상한 과보를 받고 뭐다 머리를 홀라홀라 깎고 살려면 젊때 젊은데 젊은 청춘을 숲속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다. 아, 이게 세세생생의 수묘인과라. 수승하고 미묘한 인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은 금생에 노력을 많이 하지 아니해도 빨리 깨치고 또 빨리 깨질 뿐만이 아니라 그 위가 적정하고 뭐다 하는 것이 옛날 큰 스님네들이 뭐 선교율에 박통하지 않은 스님네가 어딨나요? 선에도 밝고 교회도 밝고 유에도 밝고 뭐 율사는 율사로만 머문다 하면 꽁생운이지 못고 그게 예? 율리라고 하는 것은 선을 닦기 위한 과정이요 선을 잘닦아나면 교회도 또 밝으면 모든 중생을 교화하는 데또 어? 도움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선을 통하면 종통이라고 하고 교를 통하면 설통이라고 하기 때문에 종설겸통대선사라 대선사라 종통과 설통을 갖다가 두 가지를 다 겸해야만 교화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고인들이 궁직 독선기신하고 달직 천선 겸선천하라 궁한 사람은 독선기신 아이고 나는 말할 줄 모르니까 가만히 앉았으니까 이먹거나 하자 독선기신이란 말이야 달직 겸선천하라 겸선 좀 통발한 사람은 말이야, 종설 겸통했으니, 까 설통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 앞에, 이렇게 좋은 걸안 하고 뭐 하느냐고, 이렇게 좋은 걸안 하고 뭐 할까 하느냐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자면, 설통을 키울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성불 하시고 난 뒤에, 누구를 제일 먼저 제도해야 되겠나, 하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이이 사바 세계 이 연부제에서 가장 근기가 수성했던 했다고 생각되는 이가 누구냐 하면 아남 아 울두 남자라고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울두 남자, 울두 남자라고 하는 설산의 신선인데 자기가 최초의 설산에 출가해 가지고 스승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울두 남자라고 하는 이를 찾아갔습니다. 에, 요새로 말할 것 같으면, 요기, 요각의 선생입니다. 신선도를 탈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상, 비비상천의 정, 정, 정력을 얻었다는 사람인데, 그 얘한테 가가지고, 다 공부를 해가지고, 비상, 비비상정을 갖다가 다 통달했어요. 깨달았어요. 그, 아남, 가남을 떡하 아, 최초의 아남, 가남을 찾아갔고, 그 다음에 울두남자를 찾아갔군요. 그래서, 이제, 아난까남한테서도 무상정을 다 배웠고 아, 아, 울두남자한테는 비상 비비상정을 다 배웠는데 다 배워가지고서도 이것이 생사 영적지법이다 아니다 생사를 영원히 해탈하는 법이 아니다 해서 떡하니 정각산 가야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응? 6년을 좌부동해서 앉아가지고 무상정각을 갖다 깨라 견명성 오도록 하셨다는 생각입니다 깨쳐가지고 누구를 제일 먼저 제도하냐고 생각한 것이 그두 사람입니다. 그두 그래, 그 사람을 찾아가려고 턱 더... 하니 나왔으니까 한늘에서 공청이 있기를 아남 가남은 박복하여 열애가 출세하는 걸 보지 못하고 사흘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하 참 박복한 중생 들이더구나이 무산 지진 등정각의 법을 듣지 못하고 죽다니. 그래서 울두남자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는또 공청이 있기를 울두남자는 박복해가지고 7일 전에 죽었습니다. 둘이 다 3일 전에 죽고 7일 전에 죽고 다 죽어버렸다. 그런 부처님이 최초에 탄생하셨을 때 부처님 관상할보니가 아사타 선인이라고 하는 신선인데 그 선인이 와가지고 부처님을 떡간하니 보고는 막 눈물을 철철 흘렸다고 하죠. 그럼 무슨 불길한 일이 있는가 싶어서 정반하니 물으니까 이분은 무상 지진 등정각을 이루어서 3개의 도사가 되고 사생의 자부가 되실 뿐인데, 내가 나의 지금 120살이라 몇년안 가면 나는 죽어야 하는데, 이분의 설법을 듣지 못하고 내가 미리 죽는다는 것이 슬퍼서 내가 울고 있습니다. 하고 했다고 하듯이, 인연이 다 다치하냐면 말이지, 그렇게 불전 부르라, 부처님 앞이나 부처님 뒤에 나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도를 하러 간 것이 오비구입니다. 오비구를 제도하러, 쭉, 두... 이제, 네? 교진여동 오비구를 제도하러, 녹양원으로 가시는 도중인데, 가다가 떡하니 두... 쉬다 하니까 두 장사꾼들이 말을 끌고 이렇게, 보석장사들인데, 보석장사를, 장사꾼들 두 형제가 지내가다가 참 부처님 얼굴을 보니까 참 거룩하신 모습이거든. 얼굴만 보더라도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보통 다 신은서판이라고 하죠. 제일 첫째는 인물이 좀 환하게 잘나야만 얼굴만 탁 보고서도 그냥 그대로 가마가 되고 둘째는 말을 잘하면 그 말에 가마가 될 수가 있고 셋째는 글을 잘 쓰면은 아 글잘 쓴데 그만 또 글을 보고 후인들이 또그 가마를 받을 수 있다. 신은서판인데 부처님은 이세 가지를 다달통하셨으니까 얼굴은 그야말로 30 이상 80 정도를 갖추셨기 때문에 자중마도, 자옥마도 그냥 연꽃이 피는 듯, 그 얼굴 모습은 참 동쪽에서 돋아오는 만월과 같이 많이 밝기 때문에 두 장사꾼이 부처님 얼굴을 쳐다보자마자 하도 그렇게 보이니까 네. 가가 지고, 당신은 무슨 도로를 닦으셨으며, 무슨 도를 이룩하셨으며, 무슨 도를 중생들에게 일러주실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네 응? 보시지게 하면 응? 생천하느니라 보시하고 계행을 가지는 천상낙을 받느니라 하는 이런 이제 좋은 인과법을 말씀해 주니깐 네. 두 사람이 참 기쁘고 즐거워해서 환심을 냈다 이래서 부처님에게 귀 함으로써 그때는 부처님과 부처님 법 이 귀가 필요서 생겼다. 두 가지 귀법이 필요해서 생 나는 오직 부처님을 갖다가 스승으로 삼고 다른 천마를 스승으로 삼지 아니하겠습니다. 오직 부처님에게 귀하겠습니다. 1기. 오직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법물을 의지해서 한평생을 살지언정 그 밖에 사사한 소리에는 내가 끄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귀, 법. 그 귀불귀법 이귀법이 처음으로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은요멋엇인가 우리한테 뭐좀 포적을 하나 주십시오. 요새 나한테 신도들이 가끔 찾아오는 신님 여기 왔던 기념으로 글씨 하나 써 주십시오. 항일자라도 좋으니까 하나 써 주십시오. 할수 없이 손가락도 없으면서 글씨 하나씩 써서 주다가 보인새니 막 예, 영 그, 그것이, 지금, 분주하게 되었버기도 했는데, 무엇인가 포적을 달라고 하니까, 부처님, 뭐, 줄게 뭐, 아무도, 맨손인데 뭐줄게 있나. 머리를 이렇게 만지니까, 머리털 일곱 개가 빠졌어요. 부처님은, 숙달 만에 한 번씩 머리를 깎으시기 때문에, 삭발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숙달 기름 머리가 딱한 일곱 개가 빠졌어요. 그 머리털 일곱 개를, 이걸 가져가더라, 줬다고 했습니다. 그 머리털을 가져가가 지금 고지 버마의 세타곤 황금대탑이라고 높이가 125m입니다. 탑이. 랑궁 하는 말은 중국 사람들이 랑궁이라고 하는 글자를 우르르 볼 앙자 빛광자 광명을 우르르 본다. 앙광 그렇게 씁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참본을 잘 봐가지고 한 글자로 갖다가 잘 어, 어, 옮겨서 쓰니까 어떤 은행에 오다가 보니까 네 은행을 찾아가니까, 은행이라고 써놓지를 않고, 황금마기통, 그렇게 써놨더라구요. 은행 이름이 황금마기통, 그, 거 그, 됐단 말이야 황금이 마디를 통한단 말이지.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문자를 잘 쓰는데, 랑궁 하는 것을 갖다가, 앙광, 우르르벌땅, 앙, 까 빛광 잘 쓰는데. 내가 범하를 갔을 때, 비행기를 타고 랑궁 시내를 도착하니까, 졸었어. 깜빡 졸다가 어떻게 비행기가 휙 돌아가는 바람에 벗득 정신을 차리니까 네, 창밖에 머리가 박쩍 하더라고 이게 무신고 싶어 내려다보니까 네, 황금 대탑이 반공중에 솟아가지고 그 황금 대탑을 세 바퀴를 도는 거라 비행기가 의뢰이 난공에 가는 비행기는 그 황금 대탑 세다금 대탑을 우여삼잡을 합니다 세 바퀴를 돌아가지고 그런데 그 비행장에 가서 가지고또 도착을 하는데 누구든지 그걸 보고서는 와 소리도 안 내는 사람이 없어 서양사람들도그 120m의 황금 대탑 려한 황금 대탑을 보고 뭐다 입을 야이 나라는 그대로 불국세계로구나 누가 말하지 아니해도 그냥 그런 음, 음, 생각이 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는 군소 작은 탑들이 500여 개가 진열되어 있고, 탑한 개가 우리 해인가 한두 배쯤 되지 싶습니다. 그언덕위에그탑 속에 뭐가 모셔져 있느냐 하면, 그때 가져갔던 그 머리털 일곱 개가 모셔져 있다. 불모팔근. 불팔근 아, 여덟 개는 일곱 개가 아니라 여덟 개. 불모팔근이 모셔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녹야원에 가가지고 오비구를 이제 사성제법문을 설해가지고, 고집멸도 사제법문을 설해가지고, 처음으로 제도를 했죠. 꽤 오비구가 그 일을 해서, 승가야중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법승이 같이 생겼다. 부처님과 법이라는 건 사제법문이요, 어? 승이라고 하는 것은 오비구승이었었다. 다섯비구라말이에 아. 다섯비구 가운데 교진여비구라고 하는게가 제일 큰 제자지만, 그 뒤에, 그 다음에, 마하남이라고 하는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이 마하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천성 자체가 특히 전전한지 길을 갈것 같으면 은 옆을 돌아다 보는 일이 없어. 다 앞만 보고 가는데 옛날 선학원에 저금신임이라고 계셨는데 저금신임 그 양반도 길 가다가 옆을 쳐다보려면 이래 쳐다보지 모아지를 획 던지고 쳐다보는 법이 없어서 참, 잔잔하게 이렇게 걸어가시는. 그렇게 위기가 아주 적정하기 때문에, 옛날에 말씀드들더니 마승지하고 하악파리지의 규범이라, 마승지의 그, 그, 참, 잔한 거동을 배우고, 하악파리지그의 그 규범이라, 우바리 존자의그 규범을 갖다가 배운다. 참, 참, 잔하시다. 이런 말씀이요. 그 전에 어떤 아가, 우리 시님은 바란 건다해줬는데 장삼 입고, 자동차 타러 갈 때, 육한장 들고, 장삼 입고 막 들이 등단방치하는게 제일 되기 싫어요. 어떤 아가 그런 소리를 내가 하는 걸 봤는데, 어떤 큰시님이 장삼을 입고 살라면 사깟을 들고 말이지, 육한 장을 옆에 쥐고, 막, 들에 끼니까, 그만, 이러면, 장상이 그냥, 막, 아래 위로, 들이 춤을 춘다. 이 그, 니제 정잔치를 하면서, 영 재미가 없더라. 하듯이, 이게 참,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걸음걸이 하나가, 중생을 갖다가 교화하기도 하고, 중생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고, 그런다. 이만. 예를 들면, 무창, 무창무늬선사 그렇다고 그러죠. 무창무늬선사가 참 아주, 참 대단히 실력이 장하으니까 신도가 청해서 고향을 올리고 옷도 한벌 해드리고 생각나면 좋은 토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평생 잘 모시면 얼마나 복을 많이 짓겠노 싶어 가지고 큰 신님을 모시러 갔는데 큰 신님이 또 따라 간다. 그 가다가 조그마한 똘캉이 있는데 똘랑이 있는데 신님이 그냥 막욕한장 짓고 확 건너 뛰니까 신덕가 봐. 아이고 한만큰신면큰신이데도영점잔치로구나 어떻게 저렇게 화랑 더 건너 뛰는 거. 평생 모실라 했더니 평생 모실신이면못 되는가 없다. 막 톡을 질건 체아아프자더 한참간 거랑이 또 하나 나온다. 또 하나 나오니까 또 화랑 더 건너 뛰거든. 에따 영참 점잔치 않은 시이네 생각보다 영 파인의 실망이다. 막 옷을 좋은 걸해드릴라 했더만은 그 다른 스님한테 고양이체아뿌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또 쫄쫄한 거랑이 나섰는데 어, 이 스님이 뭐 신을 씩씩 벗더니만 그 품등 빠져가지고 이렇 억지로 건너가거든. 이상하다 싶어요. 아, 스님이요. 아까 넓은 거랑 그렇게 에? 에, 참저 좁은 거랑 그렇게 어, 확다 건너뛰고 그 이번에는 왜 넓은 거랑인데 에, 저저저저, 저, 저, 저, 아이 좁은 거랑인데 그렇게 저 건너 뛰지 않고 그렇게 저저저저 저, 저, 저, 저, 억지로 발을 벗고 빠집니까? 한번 건너뛰서 토울 떨어지고 두번 건너뛰서 옷 떨어지고 십번 건너뛰면 밥까지 굶을 모양니까 밥은 목에 안 사나 <웃음> 벌써 타신통을 안 스님이니까 말이지 무장미 뭐 선생. 아무리 점잖한 큰 스님이라도 그만 위가 그냥 적정하지 못하면은 위가 그렇게 점잖스럽지 못할 것 같으면 그만 교화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리다 가듯이 이 마성비구 위는 얼마나 점잖한지 그런 문구를 썼습니다 옛날 생각에. 견지 반산하고 나는 새가 말이지 날라가는 새가 마승비구만 쳐다보면 은호딱 지나가지를 못하고 새가 그 위에서 빙 이렇게 따뱅이를 튼다는 거라 반선을 한다는 거지 아, 분마우지 반족이라 아, 내려 막 뛰던 말이 막금흠검정 뛰어가던 막 달리던 말도 마승비구만 앞에 볼것 같으면 두 발을 다. 마승비구 지나가기를 갔다가 기다리고 두발을 갖다 이렇게 오문다. 그야말로 참뭐 용신이 사령하고 뭐 호수 사령이라 모든 그 용신들이 철령팔부 모다참 모든 짐승들이 벌써 사람을 먼저 알아보고 다 그렇게 위 적정한데 감복이 되더라 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적정한 위인데. 부처님의 계법할것 같으면, 비구가 250개, 비구니 뭐, 400, 348개라고 하지만은, 그 많은 계법이 전부 개의위를 갖는 것이 아니고, 사바랑이를 제하고는 전부가 소속개라고 해가지고, 이위적정제라고 합니다. 위를, 행동거리 예? 위를 적 하게 가는, 갖는 그, 그, 그, 그, 점잔한 거동. 이것이 인천의 사범이 되는 것이다. 인천에 승이 될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된 것이 그게 이제 348개다. 이런 말을 습니다그 마성비구가 다 걸식을 해가지고 바로 때를 들고 저천히 길을 가는데 참그 모습이 어쨌든 간에 막 점잔하고 그렇게 좋아 보이거든. 어떤 비구니 신님이 꿈에 신임내가 육한장을 짓고 삿가설을다 쓰고 이보조 장삼을 짓고더하히 서서 가는 그저 걸음걸어 가는 꿈을 어떤 보살이 꿈을 꾸었는데 아그 이튿날 어떤 신님이 와서 법문을 하신다고 해서 가 보니까 꿈에 보던 바로 그 신님이 그런 신님이 그런 삿갓을 쓰고 자기가 꿈에 보던 그런 삿갓을 쓰고 그런 장사함을 입고 편히 법문을 하시더라는 게 어떻게 그 모양이 좋았던지 법문은 뭐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모양이 그냥 마음에 확 들어가지고 막 자기도 그냥 머리를 깎고 중됐다. 지금은 비군이고 그 보살 때 이제 그런 꿈을 꾸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천상천하가 전부 상으로 걸립되어 있기 때문에 삼계가 도시까지 상으로 걸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불법에 금강경에 뭐 무상으로 의종하고 무주로 유철하고 하지만은 그것은 마음의 문제고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위가 적정한 거 이것이 교화의 능력을 갖다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래 길을 가시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목걸련사립을 목련전자 사립을전자이두 양반이 부처님 제자로서는 1200개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양반이니까 부처님의 제일 제자가 가속존자인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지만 은 1장에 볼것 같으면 제일 제자가 사립을전자가 제일 제자입니다 부처님 제자의 제일 제자가 사립을전자야그 다음에 목걸련전자야세자에는 부르나존자요 넷째가 가섭존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세 양반들은 다 미리 죽었어요.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부처님보다 앞에 다 사리불존자가 먼저 죽고 그다음에 목걸이존자는 외도들한테 맞아 죽고 부르나존자 설법 죽고 다 죽었어요. 먼저 죽고 넷째가 가섭존자인데 이는 참 두타제일로서 함그 행동이 너무나 깨끗하고 미래 말련에 모범이 될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 이제 말하자면 제일제자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